것들. 나는 주식 가다. 음. 안녕하십니까. 물 챙길지 대충 적어놨는데. 좀 빠뜨린 게 많아서 체크를 몇 개만 해뒀는데 이것도 체크를 잘했는지 모르겠네.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브라질 가는 거라 정리가 안 됐어. 심지어 핸드폰 정지도 까먹어서 내일 출국하기 전에 해야 돼요. <웃음> 이제 오늘이구나. 비행기를 장시간 탈 거라서 아이패드에는 지금 드라마를 깔고 있고요. 브라질 영주권도 챙겨주고 어저께 쿠폰으로 급하게 주문했어요. 이게 여권 가방? 그런 건데 괜찮더라고요. 여권 챙겼고, 카드 챙겼고, 돈 챙겼고. 아 그리고 이따가는 친구가 공항까지 데려다준다고 해서 친구 만나서 6시에 출발해서 한 7시쯤 도착하는 게제 목표거든요. 한번 준비해봅시다. Let's go. 이게 뽀샤시 모드 그런 건가? 시카 크림 가벼운 거 얘가 되게 커보이는데 100ml라서 반입이 가능해요. 그리고 에센스 가벼운 걸로 얘가 50ml라서 반입 가능하고 아이네시 세럼 그리 산크림 얘도 50ml 그리고 어 향기 너무 좋은 아딕트 퍼퓸 향수를 잘안 뿌리는데 이런 고체 향수는 좀 뿌리게 되더라고요. 향 되게 좋아요. 그러면 돈을 보면서 한번 가방을 챙겨볼게요. 그러면 출발. 1시간 반 전. 손톨방 대박이다, 근데. 이야. 머리를 말려보겠습니다. No, 를니봅 o We can b e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I 거야 기다려 i 건 아는데 나 e That 나가 5분 t 나? i k 빨리 나오네 I w o n 만 l i k 선생님 곧 뵙겠습니다. 둘다 다른 사람이었대. 이한세 배를 더. 안녕 안녕. 자기 월급. 민영이 안녕. 이곳은 민영의 차입니다. 6 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. 지갑이 없어서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아서 지갑을 놓고 가고 있습니다. 야 이거 다, 이거 샀어. 안했어. 민영이는 운전병이었어요. 그래서 운전을 참 잘한답니다. 아 그러자 언제 가냐? 7시간 걸려? 7시간이겠어? 얼마나 걸려? 경려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4시간? 34시간 걸려?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브라질이 그렇게 멀어? 브라질 지금 반대편이잖아 왜 가냐? <웃음> 나도 우리 엄마 좀 보자 나 핸드폰도 정지 안 했는데 어떡하지? 인터넷도 정지 안 했어 뭐 어때? 한, <웃음> 한 달? 한만 네. 원이야 네. 한달4 네. 그거 어떻게 내? 어, 너무 많이 <웃음> 한 번만 해 허어어어어 제가요? 보채지 좀 마요 해야죠. 시간이 30분이 늘었어요. 아. <웃음> <웃음> <되나>?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줄다리게 하고 있어. 엔시티 누...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짜잔 게이트 267번 본인 인정 실패해가지고 못갈뻔맨죄정입니다 맛있는 것들 일단 물못 먹고 와서 아침으로 뭔가를 먹을까 생각 중인데 그리고 지갑이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브리또 하나 먹을까? 안녕하세요 저 블랙티 라지 사이즈로 하나 이 브리또 혹시 데워져서 나오나요? 네 핫치킨으로 하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백 몇이었지? 200. 200. 200. 대 035편. 애틀린타임. 탑승이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. 신기 때문에 마스크 한 번만 내겠어요 감사합니다. tám tám bảy sáu bảy bốn bốn bốn bốn b n mét con ngàn c o luôn nó về l n cứ giao bài đến